고도비만, 신체 최신 근황이다. 그만라 오늘은 운동 시작. 밀기부터 한다. 정성근 교수님 채널에서 배운 견갑골딥스. 이 밀기 운동을 통해 어깨 밸런스가 맞춰져 충돌이 없어졌다. 밀었으니 당겨야지. 크 네거티브 천천히 내려와 하나 더 이렇게 두개씩 120초마다 여섯번 밀었으니 당겨야지 할로우 바디 푸시업 등 단단 푸시업 오늘은 힘이 빠져도 등 단단이 절대 풀리지 않겠다 등 심하게 단단하게 해서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마지막으로 당긴다 마스터 체닝 코어 운동편에서 나온 릴로우 팔꿈치가 안좋아 철봉에서 턱걸이하면 데미지가 쉽게 오는데 링로우는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배랑 등을 분명히 단단하게 해서 당기는데 당길 때 배가 왜 자꾸 먼저 나가지 공공장소에 출몰해도 아는척하지 마십시오 운동할라고, 가라, 니가 한지어 어떡하는데? 나 없나? 너라고.